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비겨치기입니다 어, 일종의 사우스 시스템과 비슷한 종류인데 현존하는 사우스 시스템 비겨치기 어, 빗겨치기의 모든 시스템을 통틀어서 오늘 하는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득점 환율도 아주 높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단쿠션에 붙어있는 배치부터 떨어져 있는 비개치기 배치까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수지가 팍팍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께 이 시스템을 드립니다. 자, 확인하러 가시죠. 자, 비껴치기 시스템입니다. 자, 현존하는 비껴치기 시스템 중에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숫자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자, 원 쿠션 포인트. 일족구가 놓여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자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족구가 놓여 있는 일자선상. 자, 여기가 8이고요. 여기는 6. 여기는 4. 여기는 1이 됩니다.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3이 있겠죠? 자, 출발 포인트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자, 도착 포인트 거꾸로 할게요. 도착은 여기가 12, 여기가 11, 자, 여기가 10, 9, 8, 7, 6, 5 음. 4까지 할게요. 4.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5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비켜치기니까요. 자 라인은 도착 라인은 12에 떨어지면 여기로 나옵니다. 여기도 12가 되겠죠. 여기는 11이 되고 여기는 10 여기는 9 여기는 8 그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전도 가능하겠죠. 자, 공식은 원 쿠션이 1족구가 놓여있는 일자선상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원 쿠션 포인트가 됩니다. 대략 6에 있네요. 출발은 3, 도착은 9. 자, 1족구가 놓여있는 원 쿠션 포인트, 원 쿠션 포인트. 더하기 출발은 도착이겠죠? 출발 원쿠션 포인트와 출발 포인트의 합이 도착 포인트의 숫자와 같으면 무조건 중단 3팁입니다. 그리고 한 포인트 차이가 난다. 한 포인트가 길게 있다. 그러면 한 팁을 빼주시면 됩니다. 당점은 12시 상단 당점이 여기다가 설명 해드릴게요. 12시 상단 당점 약간의 가는 쪽으로 회전을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제로입니다. 0 그리고 1은 1시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1시 당점 2는 1시 반 3은 2시 4는 세시당점이네요 세시 3팁. 자, 4등분 음, 당점이죠. 음. 그러면 고정이 됩니다. 원쿠션 포인트와 출발 값을 더한 값이 도착 하고 같으면 무조건 4당점. 아시겠죠? 자, 요 배치를 다 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대략 6에 있고 제가 3에 있습니다. 다음은 9죠. 2족구도 9에 있네요. 자 그러면 중단 3티 4단점이죠. 자, 1족구를 어떻게 맞추냐면 1족구는 대략적으로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만 맞추시면 그냥 득점이 됩니다. 자 속도는 가까우니까 2레일 정도면 적당하겠죠 뭐, 111, 1.5레일도 가능하지만 2레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팔로워가 나가 준다는 거죠 미들 팔로자시타를 해볼게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설정을 하시고 중단 3팀이죠 4당점, 다른 미들 팔로워 다른 미들 빨로 정확하게 구에 떨어지네요.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배치를 세험해 봤습니다. 자,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족구가 놓여있는 포인트. 이렇게 제시면 안됩니다. 1족구가 있는 요 옆면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략 1.5 정도에 있네요. 1.5 2에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다 근접에 있으니까 2 출발은 4자 6이 나오죠. 근데 도착은 8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나올 테니까요. 8자 그러면 자 숫자 4의 당점을 주시고 치시면 안 나오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6이 나왔으니까 6 빼기 도착 8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그 마이너스 2 값을 당점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1시 반 정도의 당점이네요. 자 1시 반 당점을 주시고 1.5에서 2.5까지 가능하지만 코너에 근접했을 때는 음, 그렇게 빨리 안치셔도 됩니다. 한 2레일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2레일, 2일의 스피드에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1시반 당점 시타를 해볼게요. 한시, 반 당점 을주 시고, 일 자로 갈수 있는 두께 를보 시고, 그대로 미들 발로 그대로 미들 발로자 이렇게 들어가 는거 죠. 1조 구가 놓여 있는, 포인트의 수를 일자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른 각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런 배치를 세워 놨습니다. 자, 앞 돌려 치기도 가능하고, 열로도 가능하고, 열로도 가능하죠. 자, 하지만 빗개 치기도 나옵니다. 음... 비록 좀 어렵게 보이죠? 아, 그러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1족구가 놓여있는 원쿠션 포인트, 8이 나오네요. 자, 출발 포인트를 봤더니 대략 4정도에 나옵니다. 8 더하기 4는 10이죠. 자, 도착이 10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보이죠? 하지만 쉽습니다. 요 시스템을 이용하면요. 자. 계산값이 똑같으면 음, 이목조구가 있는 위치가 계산값이 똑같으면 중단 3팁이죠. 아. 어, 4당점이니까 중단 3팁. 자. 고정이죠. 당점은 조금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일접구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미들발로, 미들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주 쉬운 공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앞돌리기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족구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때는 떨어져 있는 포인트를 여기 장쿠션 떨어져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봅니다. 대략 반 정도, 반칸 정도 올라와 있네요. 자, 이때는 0.5를 빼주시면 되고요. 한칸 정도 올라오면 1을 빼주시면 되고, 두칸 올라오면 2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값에 빼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올려서 1에 한번 나눠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원 쿠션 포인자 6인데 한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5. 자 출발 3. 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맞아야겠죠. 값이 똑같으면 3팁. 자 4에 당점을 주고 치는 거죠. 일리적구는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 미들발로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음,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시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타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타면으로 가시죠